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영입니다이번편에서는 공기반 소리반의 개념에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좀 굉장히 잘못되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음성이라는 것은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이 성대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접촉성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 성대라는 이 근육은 접촉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말 그대로 공기 반 소리 반이 돼버리면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의 접촉성이 공기가 반이나 되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대 입구, 성문 자체는 항상 어느 정도 접촉력을 항상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 우리에게 좀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접촉률을 이루려면 공기가 반 정도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성문이 개방되면서 성대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접촉률이 떨어져서 뭐 우리가 소위 음이탈이라고 하는 삑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나올 수 있고 뭐 이것은 뭐 비단 노래에서뿐만 아니라 뭐 일상 말하기에서도 이제 과호흡으로 분류돼서 뭐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뭐 이런 이제 음성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 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공기는 뭐 10에서 20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기가 왜 반이나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공기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후두내 시경을 통해서 성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관찰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성대 이 내시경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접촉이 되면서 완전히 접촉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이 파르르르르 떨리면서 접촉이 되죠 이게 이제 이 공기라는 게 기체기 때문에 이런 진동 패턴을 우리가 만들면서 발성이라는 것이 발현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숨을 안 쓴다고 해도 숨은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숨을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공기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또 지나치게 이제 성대가 많이 벌어져서 좋은 발성이 나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개념을 통해서 공기는 반이나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면 공기 반 소리 반의 개념으로 보컬을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숨은 약간 참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까도 우리가 후두내시경을 통해서 봤지만 내가 성대를 최대한 공기를 안 쓰려고 접촉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틈이 생기죠 그죠 에, 이것을 음성 진동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공기를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보다는 좀 참는 것이죠. 왜? 어차피 공기는 나갈 거니까 참으려고 해도 그럼 그 소량의 공기 그게 5던 10이던 20이던 내 몸에 맞게 내성구에 맞게 소량의 호흡을 써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그런 퍼센테이지를 계속 내가 훈련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저음 부르실 때 숨을 많이 쓴단 말이죠 감정이 좀 약간 풍부하신 그런 분들 그러면 노래 부를 때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숨도 많이 쉬어야 되고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좀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노래 부를 때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완창을 못 하시는 분들 음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노래를 2절까지 못 부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노래 부르실 때숨 들이 마시고 참으세요 이렇게 참고 이 상태에서 얼마 견뎌야 하는지. 그러면 숨도 많이 안 쉬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감정적인 개연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될수 있고. 그리고 부를 때도 훨씬 편안해 보이면서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노래 부르실 때는 숨을 막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참는 것이 좋다 왜? 참아도 날숨은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압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 압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꾸준히 개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호흡 압력 편을 한번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연습들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공기반 소리반 이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숨을 참으면서 날숨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에게 맞게 찾자 연구하자 이런 것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